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 분석을 할때꼭 쓰이는 부동산 지도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손품 판다고 하는데 그 손품을 팔기 딱 좋은 형태의 디자인들을 여러분들께서 파워포인트로 직접 만들어볼 겁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서 실제로 이런 손품을 파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아 이거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또는 아 이렇게 좀 쉽게 만들어볼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고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만들면 정말 쉬워요 라고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실제 부동산에서 업무를 보고 계는 분들이나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도 같은 것들을 좀더잘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정말 유용한 영상이 될것 같으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1, 2, 3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편은 그냥 지도를 보고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표시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처음으로 만들어 볼 것은요 자, 이런 식으로 각 구역별로 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여기 텍스트를 집어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음, 이런 지도를 캡처하는거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봤을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네모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모양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봐주시기 바라겠고 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파워포이드 버전이 몇 버전이 필요할까요? 자 2007버전 이상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최신 버전일수록 좋은 건 맞는데요 그래도 이전 버전도 다 되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도 캡쳐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 캡쳐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인터넷 사이트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캡쳐를 위해서 네이버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임장을 가고 싶은 지역 또는 뭐 아파트 건물 이런 곳이 있는 그 지도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료에 넣을 그 지도 이미지를 캡쳐를 할 건데 보통 캡쳐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프린트 스크린을 키보드 위에 있는 거 그냥 눌러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뿅 하고 캡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윈도우 자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캡 캡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 그리고 쉬프트, 그리고 S키를 누르게 된다면 자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캡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사각형, 자유형, 뭐창 캡처, 그리고 화면 캡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사각형 캡처 이 상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마우스로 내가 캡처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면 저절로 캡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 놓으면 딱이 부분만 캡처가 될 거예요 그냥 아무런 창도 안 뜨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로 파워포인트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그냥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가 똑딱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시고 일단 크기는 상관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거 좌우로 이런 식으로 늘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 보여지는 느낌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캡처하신 상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이 부분을 색깔을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도형을 활용해 볼 건데 그 도형 중에서도 어떤 도형이냐면 자 삽입 도형을 누르면 여기에 여러가지 많은 도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선에 가면 자유형 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강의에서 이 자유형 도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겁니다 자, 자유형 도형을 선택을 톡 해주시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거를 일단 연습을 해볼게요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계속 클릭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뗐을 때, 마우스를 딱 뗐을 때 갑자기 또 직선으로도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아, 이렇게 자유형 도형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니죠 자 사각형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삽입 도형 선 도형 선택하셔서 자유형 도형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릭 클릭 클릭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마지막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색깔이 채워지는 것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톡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도형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곡선으로도 만들 수 있기도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클릭 클릭하는 형태로 해서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걸 추천할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삽입 도형 자유형 도형 선택해서 이번에는 약간 의 휘어지는 듯한 선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해볼게요. 클릭 클릭. 이번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에서 살짝 꺾이듯이 클릭, 클릭, 클릭, 클릭해서 최종적으로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리고 마우스로 더블 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선을 약간 좀 곡선 있는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번 편을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2편, 3편에서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이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여기쪽에 있는 이 부분을 사각형 도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에 가시면 여기에 자유형 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여기 꼭지점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클릭 클릭 해서 사각형 만들게요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마지막 클릭하면 총 이렇게 사각형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표현해보도 좋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표시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살짝 이렇게 휘어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마우스로 살짝살짝 움직여가면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어때요?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시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를 했잖아요 지금 이 작업을 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하고 축소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우스로 하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아주 손쉽게 키보드 왼쪽 하단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마우스 휠 위쪽으로 스르륵 옮기면 저절로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정말 빠르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싶다면 개체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휠을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확대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곡선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 있는 색상들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과 색, 여기 채워져 있는 색상 있죠 이 색상을 거의 비슷한 색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일단 선 색과 채우기 색을 설정해 줄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구역이다 아파트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색깔에 맞는 것을 해보면 되겠죠. 저는 아파트는 주황색 같은 걸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주황색 위주인데 일단 실선의 색상을 여기 있는 주황색 중에서 조금 더음 어두운 주황색 같은 요런거요런걸 써보도록 할게요. 좀 어두운 주황색 이거 요거 색상을 썼고요. 그리고 채우기에는 색 조금 더 밝은 주황색 같은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테두리가 있어서 저는 좀더잘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선은 없애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있는 게더 낫더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삽입을 해볼 겁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여기가 에여기 어떤 아파트 또는 어떤 건물이 있는지를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해야 되겠죠?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지금 여기 도형 만든 데다 콕 누르면 도형 안에 텍스트가 입력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텍스트를 적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의 바깥쪽에서 톡 찔러서 자 요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아파트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땡땡땡 아파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볼수 있겠죠 자 요거를 일단 여기다 옮겨 볼게요 지금 현재 이 글꼴이 무슨 글꼴이냐면 그냥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왕에 만드는 거 조금 더 좋은 글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거든요 이 글꼴은 어떤 글꼴을 하면 좋을 거 같냐면 그냥 굵은 글꼴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글꼴 중에서 제가 아주 잘 사용하는 글꼴이 어떤 글꼴이냐면 S-Core Dream 이라고 하는 글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얇은 것부터 해서 굵은 것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에스코어 드림체를 하, 추천하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는 눈누.cc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난 이거 너무 귀찮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컴 보시면 여기 헤드라인이나 HY 견고딕 같은 것들을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크게 개의지 마시고 그냥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에스코 드림체 가장 굵은 글꼴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잘 보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해놓으면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눈에 잘안 껴요. 이 텍스트의 테두리에다가 하얀색 테두리를 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주느냐? 자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둔 상태에서 도형서식 텍스트 옵션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텍스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네온 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색상을 흰색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테두리가 흰색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눈에 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갖다 놔도 눈에 확띌 거예요 그쵸? 그냥 렇죠그 검정색만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 흰색 네온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의 색상은 내가 만약 아파트다 아파트만 원한다 라고 하면 아파트 쪽만 똑같은 색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때 단축키가 쓰이는데요 그냥 쉽게 여기 있는 이 효과를 그대로 다른 곳에도 붙여넣기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단축키인 거예요 바로 서식 복사 붙여넣기 라는 단축키입니다 서식 복사 붙여넣기는 여기 있는 이 도형 효과를 여기에다가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이거를 똑같이 만들려면 아, 이것도 하나하나 만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그냥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방금 전에 만든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서식 복사를 해줄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C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C 톡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붙여넣고 싶은 부분 도형 선택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V 컨트롤 시프트 V, 아래쪽도 컨트롤 시프트 V 마지막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면 다 아파트 구역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는 상업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새로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자 색, 파란색, 그리고 안쪽도 밝은 파란색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파일을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복사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누르면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올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다가 아 도저히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거 서식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이 텍스트를 그대로 여기다 가다 삽입을 해 줘야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이동시키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신 채 개체를 이동시키면 복사, 복사, 마지막 복사 이런 방식으로 해서 텍스트 상자까지 완벽하게 복사가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이때 너무 텍스트가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텍스트는 조금 더 작게 만들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다 작게 조금씩 만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까지 삽입을 마치게 된다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어때요?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야 이거 바로 카톡으로 바로 뿌리고 싶은데 카톡으로 바로 보여주거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의 바깥쪽으로 뭔가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는 이상 안쪽에 다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이거를 전부 다 선택했을 때 이렇게 다 움직이면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C 복사를 누릅니다 컨트롤 C 복사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 채팅창을 열어주세요 자 카카오톡 채팅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냥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왼쪽에 방금 전에 만든 자료가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송을 누르면 짜잔 바로 전송이 완료된 것을 볼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손쉽게 카톡으로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로 파워포인트로 두고 만들 수도 있는데 아이 자료를 나는 다른 ppt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수정 못하게끔 옮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고 비어있는 ppt 자료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실 건데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방금 전에 선택이 가능했었던 요런 텍스트들이 선택이 안 됩니다 즉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크기를 줄여도 글씨가 깨지거나 그리고 뭔가 작게 보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가끔씩 아난 여기 있는 이 이미지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좀더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게끔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냐면 자 파일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일단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만드시고 슬라이드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상단 메뉴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너비와 높이를요 오버해서 그냥 100cm 100cm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100으로 만들어서 확인을 누르면 이 사이즈가 슬라이드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었이 자료를 그대로 Ctrl C, Ctrl V로 붙여넣어 볼게요 그냥 Ctrl C, Ctrl v 로 누르면 굉장히 작게 들어가지죠 방금 전에 작업했었던 이 사이즈는 방금 전에 만든 여기 100, 100 사이즈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렇게 키워줍니다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키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일단 자 이렇게 100, 100 사이즈의 슬라이드에 지금 방금 전에 만든 이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이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저장을 할 건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저장을 눌러주실 거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었던 이 자료도 그대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저장, 지도 이미지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고품질 이미지는 크기가 15.8MB 굉장히 고화질이라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미지는 그냥 평범하게 8 8 7 9 k b 냥 평범한 화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를 확대했을 때 텍스트가 거의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 보통 이미지를 한다고 라 한다면 화질이 좀더깨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만드실 때부터 화질을 좀더 크게 해서 확대해도 잘 보이게끔 만들고 싶다면 방금 전에 만들었었듯이 슬라이드 크기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편집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 수 있게끔 내용을 많이 집어 넣었으니까 그래도 꼭 따라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손품 자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